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소리 살려드리겠습니다 15시 15분 특집 우리의 길두 번째 분입니다. 15시 50분 새 편집물 나무모 생산 토대를 더욱 튼튼히 유리소씨에는 현지 방송, 교격 퍼점들이 늘어난다. 유리소씨 육군에 단상을 보내드립니다. 퍼리개 앞에서. 유리소씨 12분, 록화실황. 2019년 프로종구선수협회 파리 종구강자 경기대회 중에서 결승 경기를 버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언으로 중앙신문 개관. 영남아, 너약 먹은? 응. 오늘 아침. 곱시 이십삼분 아동 방송 시간에는 아동 재고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영남이가 먹은 그래서 아예 약을 두알반약 먹었더니 요리 뚝 떨어졌어. 곱시 사십일분 소개 편집물 마음껏 날이 피어. 17시 52분, 특집, 인재와 미래. 18시 36분, 집중 방송. 송과는 미훈 속에 빛난다. 18시 54분부터 저선 기록용화를 방영합니다. 이민을 위한 용도의 나날이 4. 숨무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무시 3십분 특집 백두산지구 흉령 전족지 백두산 미령. 목자리 지금 우리 집에 숨어있수다. 스무시십 분부터 텔레비전 연속극 방탄비오 십1부를 어, 보시겠습니다. 가 누나한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놈들이 눈을 밝히고 있으니 내 혼자서 어디 빼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내. 스물두 시오분 오늘의 버드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 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